독서, 글쓰기, 책쓰기는 내가 미완성해서 조금 더완성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작가 글리쌤입니다. 우리가 정규적인 교과 과정을 마치고 나면,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모든 배움 그리고 모든 학습이 내 손안에 달려있어요. 내가 하다못해 학원을 가가지고 내가 등록을 하고 돈을 내고 학습을 한다든가, 아니면 독자적으로 내가 책을 사서 공부를 한다든가, 누군가한테 뭐 과외를 받는다든가 학교를 가서 정규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끝나면 어찌됐든 모든 학습은 모든 걸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아, 독서는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할지 선택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서점에 가면 이 카테고리들이 있죠 뭐자기계발서부터 에세이 그리고 뭐실용성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선택 범위를 정해줘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지? 아,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? 그걸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그 독서입니다. 독서만으로도 나를 채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에 가죠. 주유소에 가면 내가 정차를 하고 주유기를 들고 차에 주유를 합니다. 그럼 기름이 이제 흘러 들어가죠. 차에 이제 기름이 차가지고 완충이 되는데 이 독서도 마찬가지예요.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. 내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선택된 범위에서 내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. 자, 이걸로 굉장히 좋지만 딱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의 여러 목적이 있지만 누군가한테 과시를 한다든가 허세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본연의 목적은 이동이에요 그 기름을 채움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게그 차의 주 목적입니다 독서도 나를 채움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야 됩니다 글쓰기로 진화를 하는 거죠 기름이 완충된 자동차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듯이 기름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내가 흡수했던 그 지식이나 저자의 경험을 내가 빠르게 내 생각을 덧입혀 가지고 아웃풋을 내고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게 글쓰기 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서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서평 이란건 독후감하고 완전히 다르죠 독후감은 내 의견 그대로 감상 그대로 내비치는게 독후감이고 서평은 이 저자하고 독자 사이에서 내 생각을 버무려 가지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서는 결국에는 다른 저자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그 저자의 생각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나한테 100%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적용을 하는 단계는 글쓰기입니다. 영어 공부법 책을 읽었는데 그 100%가 나한테 모든 게 적용이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아,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겠구나. 자, 이게 블로그 글쓰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.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글로 내가 치환을 하는 거예요. 독서는 내가 100% 도움을 받아요.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했잖아요. 돈을 주고 구매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만큼 그 값어치를 내가 받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받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내보일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드 효과가 나요 우리가 책을 읽고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이 리마인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구절을 읽었어도 거기에서 표지를 덮어 버리면 인지하고 있는 뇌는 계속 활성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계속 잔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나서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챕터를 읽었으면 그 챕터를 아침에 읽었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리마인드를 해 봐야 돼요 리마인드를 한다는 건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복기를 하고 다음날 다시 짧게 한번 복기를해 가지고 내 입에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수 있을 만큼 내가 요약을 할수 있는 이걸 다시 글로 쓰면 아웃풋 글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더 아쉬워요 그러면 책 쓰기로 넘어가야 돼요 글쓰기가 기록 이라면 책 쓰기는 내 정체성이에요 독서는 누군가 저자의 정체성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대입해 보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책 쓰기는 오히려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누군가한테 내 정체성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대입해보게끔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죠 스스로 정체되고 무언가 성장하지 않는 시점이 왔다 느끼면 나를 검증해 볼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, 책이라는 거는 내가 쓴 글이 그냥 아무렇게나 쓴 글이 시중에 책이라는 걸로 서점에 빛이 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출판사라는 거 그리고 서점이라는 곳에서 이 저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 왔는가 이 경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살아 왔는가 그게 그래 온전하게 녹여져 있어야 돼요 자여기에선 엄청나게 우리가 화려한 이력 이라든가 프로필 을 내가 녹여야지 이 생각 이게 아니라 평범 하더라도 내가 평범 하더라도 한 분야에서 놓지 않고 꾸준하게 무언가 를 하고 있는게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20대부터 30대 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엮다 보니까 인생의 전반기가 마무리된 느낌이 들어요. 이 마무리됐다는 건 그냥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 마무리가 아니라 머릿속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. 아,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. 이렇게 살아왔고 아,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? 그게 또 다른 책으로 또 이어나간다는 거죠. 한 번은 시리즈가 완결이 되고 정리가 돼야 아,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여력이 있고 어떤 방향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글쓰기, 독서까지는 누군가가 크게 개입을 안 하는데 책쓰기부터는, 책부터는 이 독자라는 사람들이 이 저자와 함께하게 됩니다 제3자가 내 인생에 같이 껴들게 돼요 아, 내 경험이 정말 쓸모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계속 무언가 가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글로 내 이야기나 내 지식을 내보였을 때 누군가가 감흥을 해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오진 않았구나 어, 이 방향으로 한번 내가 더 열심히 살아볼까? 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장의 면에서 볼때 독서는 디딤돌이고 글쓰기는 리마인드 효과예요 책쓰기는 정리고 내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인맥이든 스펙이든 어떤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도 내 독자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 독서, 글쓰기, 책쓰기 나만의 어떤 무기로 어, 여러분들이 장착을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어,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랄게요